안녕하세요.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입니다. 어, 마이크를 사용 중에 웅웅거리고 어, 진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그런 웅웅 하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렇게 마이크 볼을 돌려서 푸시면 되고요 대구경 마이크 유니트가 사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마이크 유니트 쪽으로 스피커에 있는 소리가 전달이 돼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라클 M90이라는 제품이고요. 스피커가 이쪽에 있습니다. 근런데 어, 이렇게 아래로 내리게 되면 스피커 소리가 바닥을 치고 튕겨져서 올라와서 들어가기 때문에 하울링처럼 삑 하거나 진동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어, 하울링 부분은 이렇게 놓으셨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놓으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효과적이시고요. 소리는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뒤쪽으로 다가도 우퍼 역할 우퍼의 그 베이스 우퍼 역할을 해주는 것이 뒤쪽 요키 버튼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 면을 막게 되면 진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웅웅거리고 소리가 난다고 하시면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본체 의 진동이 마이크로 전달이 돼서 그런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검은색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제가 빼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세 개의 다리로 해서, 이 가운데 부분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본체의 진동이 위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분리를 해 놓은 건데, 웅웅거린다는 거는, 요 마이크, 이 실리콘 쪽이 한쪽으로 다 치우쳐서 이렇게 닿아서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닿아서. 그래서, 어, 해결하는 방법은 저처럼 일부러 빼지 마시고요 빼셨다 다시 이제 끼셔도 되거든요. 예. 이제 조립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또 이제 택배 과정이나 운송 과정이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크 안에 있는 실리콘을 손으로 감싸서 잡으시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다가 한 40도에서 90도 정도를 돌려 보세요. 그리고 다시 끼우고선 테스트를 해보시면 마이크를 켰을 때 올라오는 진동 소리, 웅웅한는 소리는 어, 해결이 되십니다. 미라클 M100 마이크를 사용 중에 웅웅거리고 진동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웅웅거리는 것은 어, 마이크 요 볼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실 수 있으시거든요. 지금. 본체 양쪽으로 스피커 또 이쪽에 우퍼 역할을 해주는 우퍼 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가 쿵쾅쿵쾅 울리는 것들이 이 본체를 통해서 이 마이크로 전달이 돼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빼실 필요는 없으세요. 보시면은 마이크 이 가운데 소리 들어가는 부분 유니트하고 이 이쪽 실리콘으로 다 분리가 되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 몸체에 있는 게이 마이크로 전달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선하는 방법은 아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기있는이 실리콘 부분이 한쪽이 이렇게 눌려 갖고 본체에 닿아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펴주시면 되는데 펴는 방법은 저처럼 일부러 빼지 마십시오 괜히 어전이 마이크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AS를 왔다갔다 하셔야 되니까 불편하시겠죠 이렇게 끼울 때 조금 복잡합니다 조립할 때는 이렇게 끼워지는 건 아닌데요 자들어갔고요 여기 보시면 실리콘 검정색 부분이 있으시죠 요 부분을 손으로 잡으시고요 살짝 어, 머리를 올린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40도에서 한 90도 정도 이렇게 빙글 돌려주세요 완전히 360도 돌리지 마시고요그게 되면 아까 어, 실리콘 옆에 있던 것들이 실리콘 이렇게 다리 이렇게 서 있던 거 보셨죠? 실리콘 이 고무 있고 그 안에 마이크 유트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한쪽으로 붙어 있던 것들이 떨어지게끔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웅웅웅거리는 소리가 개선이 됩니다. 저희가 조립을 할때 테스트를 하고 생산을 하면서 확인을 다 하고 하는데도 유통과정 중이나 또는 이 실리콘 재질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축 팽창에 영향을 받아 갖고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목소리가 들어갈 때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간씩 조정을 해갖고 쓰시게 되면 훨씬 목소리도 더잘 들어가게끔 또 이쁜 소리가 들어가게끔 조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미라클 마이크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